많은 사람들이 이티제를 본인 할 일만 생각하는 무감정 로봇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티제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이티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티제에게 칭찬하는 것은 꽃에 물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티제에게 끝없는 성장을 촉구하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됩니다. 단, 아무 이유 없이 칭찬하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티제를 칭찬할 땐 반드시 조그마한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티제 한국인들은 수면 조절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출근 등교 시간에 안 늦으려고 본능적으로 준비해서 일찍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티제도 공휴일 연휴 기간은 신체 스위치를 끄고 생활합니다.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최대한 컨디션 회복에 집중해서 하루 12시간 수면도 불사합니다. 이티제는 스킨십마저 기계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티즈가 갖고 있는 흑영룡을 깨우지 못해 발생한 내용입니다. 만약 스킨십을 통해 이티즈의 흑영룡을 봉인 해제시킨다면, 당신은 이티즈의 사랑의 바보가 될 것입니다. 경계심이 많은 이티즈는 연애를 할때 100%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퍼줬는데 결말이 좋지 않았다면 크게 상처받고 동굴 속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룩룩룩룩 룩. 하지만 이티제도 찐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폐쇄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찐사랑을 느끼게 할수 있을까요? 이티제를 좋아한다는 애정표현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연애 초반엔 이티제가 경계하면서 뚝딱거리지만 세뇌시키듯이 애정표현을 하다보면 이티제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살면서 이티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 봤나 자문할 정도로 표현을 받으면 이것을 찐사랑으로 규정하고 서서히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길게 바라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일관성 있는 애정표현은 이티제 문을 서서히 열게 합니다. 이티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질투를 잘하지 않습니다. 질투의 감정 또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을 때 이티제만의 합리적 질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에 참석하는 애인을 상대로 질투하는 이티제는 드뭅니다 오히려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상태는 괜찮은지 언제 귀가할 건지 등을 체크합니다 하지만 남사친 또는 여사친이 포함된 사정 모임에서는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이티제는 교제 중일 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상대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행동으로는 예, 오해를 살 만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이티제와 데이트를 한다 예. 만약 필참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실시간 보고와 동시에 빠른 귀가을 진행한다. 여기서 이번 행동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했다면 비교적 빠르게 이 티제의 경계를 풀수 있습니다. 예. 의외로 쉬는 것 좋아함 이티제가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귀가해서 편하게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야은 회식을 지양하고 칼퇴해서 본인의 일상 루틴을 소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한 이티제는 주말 스케줄도 깔끔하게 소화하고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의외로 플러팅 처럼이티제가 로봇 같은 리액션을 하는 이유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습된 뚝대기 로봇 이티제는 상대의 플러팅에 대처하는 만족스러운 멘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 만족했다면 신이 난 이티제는 맞춤식 플러팅을 진행해서 상대에게 놀라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아무나 볼수 있는 광경이 아니므로 상대 입장에선 로또 맞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ISTJ n a m j a g a m e l h i y a k u l n u k i NUN YOSO AND e s a n h i y YUN g TYPE ISTJ u i g YUNG U, DO l h i YUTHAN MOK f i YO GARIT DA MAIEN k u n i m u b s i JOYONG h e NA l h i y u k HA MAIEN s a WAN HAN NUN g u l j i n CHUWI HA l h i YUN NUN TYPE e b n a DA GULAMURO MOK f i YO LUL DAL SUNG HANUN DA DA YANG HAN BANG SIKURO DA u YUL j u MAIEN MEU a ah JOA HAND NAI DA FOR EXAMPLE, DI h a k GI YO JOBI YUL GUA JE LUL HALDI i s t j Jun team play, s a g yu a senuayuk hail manual chung seal si h e suhin ha noon type e b n e d a Guli s so a g a t yun yuk hail yul mat yun team one e. ISTJ uigi jun a, a l mat ga jail suhin ha da mayan. Hun ho gam yul nuk heal suitsub n e d a r ISTJ d u human eg d moon a. e ganyon h e face. Jail hi yuk do nuayu a mayan j a k y o sodul yul go ri ya had n e d a pji m n istj j noon 2p snd banul b o m i n s a bonineb ul j a m i n n j i s a r o bel j n halsu n n j i lul jun yo si h d n da maybe we m i juk yosoga snd j u k r o d a l a j y d u p o t e n t i a l y u l m go man n a u l s t r do it s u n e d a god istj ga c e g o d o n g b a s n g e t d a n n e e d a istj ui detail h a g i s a n hyon i t s m a n 동통 n 윤 Tong j a t First, s a n d e b a n y u n School Company, Dunei Su, Gyo n g G C t u g a Chun, Sahui l w i s t j UI Box h 기준 Jateng G Jun d If ISTJ UI G Jun 82 Cup C Mo m Chindamayan, H O A Man n a l s n Gak j o c h a H N y u g e i y a n g i Se l Gat Chun San t Su. j u i g u 1 s e m Sae Di Ha Jaell Go Ganah. o Gam Yul b o i n d a m a n d da o u c h i m u l g m u l n u l Su It Su Ne Da. Second, i s t j u i b u Jok Han Bu Bundul Yul Chi Wa Ju l Su It Nun Ga It Ne Da. a m r o b o t Chu Lam y l Chu Li Han Da Go So Mun Nan ISTJEG Man. Bu Jok Han Jam E Man He It Su Ne Da. Gu j m Yul Chai Wa Junyun Taipei l a m y a n Like day For example, the CD hacky yo jobi y o l g u wajalul h e l d i ISTJUI BALFI yo ul hongjun e u r o in haero sahangi da go cheap e d a Dudi BALFI yo lul fantastic hagejal hagana. BALFI yo ul hongjun yul aku jehajunun. Mail h i yuk yul appeal h a n d a mayan. I'm chung nan advantage lul ching gil suitsub n a d a 살다 보면 이티제의 투병 소식을 뒤늦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티제의 극단적 성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누구보다 빠르게 병원으로 가서 걱정 살 일이 없습니다.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챙기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대부분 미리 보험을 든든하게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본인의 통증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형입니다. 본인의 통증을 남에게 알려봤자 걱정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게 애인 가족이어도 잘 알리지 않고 진통제, 자연치유의 힘을 믿습니다 이 티제가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가족? 애인 일하면 가끔씩 옆에서 아픈 곳 없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일에 치여 사느라 어디가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타이밍을 잘못 잡기 때문입니다.